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즘에는 상가, 통상가, 건물 위주로 거래가 좀 많이 되는 편이고요. 많이 찾는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저번에 한번 얘기를 드렸던 드랑길 내거리에 있는 메디컬, 빌딩, 상가 분양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부분 상가 임대, 내과, 외과, 뭐 소아과 등 메티컬 센터 임대는 대부분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남아있는 상가 분양에 대한 정보를 제가 직접 찾아가서 들은 내용들을 한번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종상향은 대부분 재개발 위주로 거래가 돼야 사실 높은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거나 실제 현실적인 지가 상승 이라고 말할 수있고요 하지만 대도로변 같은 경우는 4층 뿐이 못 짓는 동네에 뭐 6층 7층을 지을 수 있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도로변 은 상권이 어느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찾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업지역이 아닌 일반 주거지역에 상가주택이나 상가들은 호재를 얻었하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8m 6m 속집이나 10m 이상의 대도로변이 아닌 이상은 사실 현재 뭐 정상향이 돼서 10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은 그만큼 또 투자하려는 분은 크게 많이 없죠 그리고 황금내거리에서 미군부대가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이 도로변이 미군부대를 지나서 도로를 닦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가지 이 도로변에 상가들도 어느정도 뭐 좋아지겠지만 그런거고 관계없이 지질적으로 대도로변에 상가주택이나 상가들 통상가 위주로 해서 거래 금액은 많이 올랐고 많이 오른 금액으로 거래가 또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도로변에 뭐 상가 건물을 구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워낙 가격이 높고 영태가 넓기 때문에 사실 매매 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금액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소규모 분양을 받는 상가들이나 수송 2가 아파트 대단지나 수송구 상가 아파트 단지에 메디컬 상가들이 계속해서 분양이 많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더랑길 레그리에 메디컬 상가로 해서 분양을 한다고 하는데 관계자의 브리핑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구시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던 게 네.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속 이미 뉴스 나갔기 때문에 대구에서 이제. 두산동이랑 황금동도 종상향이 확장되면서 1종에서 2종으로 종상향되면서 지금 앞으로 이제 호재거리도 같이 들어오게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가 이제 단독주택지였는데 아마 이제 아파트 단지가 조금 들어설 수 있는 그런 호재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큰 사거리 코너 자리에 들어가다 보니 가시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노출 효과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 동량 자체도 저희가 신천대로나 동로 가는 방향이라서 수성구에 계신 분들이 자연적으로 차량이 이동하면서 노출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정상향이 올라가게 되는데 예. 저희가 좋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제 정상향이 되는 황금동이나 조산동인데 저희가 그 가장 센터 자리에 들어가요 예.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요런 자리 자체가 지금 보시다시피 수성구 안에서는 이제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사거리, 포너 자리, 물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일반적인 저희는 이제 동네의 작은 상가는 아니고요. 네. 이제 다 병원으로만 들어가다 보니까 찾아오는 그런 메디컬 빌딩이 되게 돼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메디컬 빌딩으로 플라자 상가 네. 분양했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뭐 메디컬 하기로 했다가 안한다 뭐 바뀌었다 뭐 이런 사례들이 종종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님들 더네. 네. 맞으세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어, 개원 예정이신 병원들이 많거든요 건물 안에 근데 저희는 예정이 아니라 저희는 이미 이제 2층 3층을 정형외과가 확정이 되어있고요 아, 예. 네.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금 1층은 저희가 약국 자리가 들어가게 되고 이제 예. 나머지 이제 제가 입원 병동도 같이 운영이 돼요이 아, 확정이 됐는 겁니까 다 네네. 아. 그래 보시면은 2층 3층은 저희가 정형외과 확정이 됐고요 네. 4층 5층은 재활로약과 확정 6층에 상부인과도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7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협의 중인데 이제 3월달 이달 안으로 이제 협의가 마무리 되거든요. 지금 서류 절차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8층에서 11층은 이제 한방 병원으로 들어가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4개 층인데 요즘에 한방 병원이 네. 조금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인데 그 이유가 이제 보험이 예전에안 됐었거든요. 차량 사고, 교통 사고나면 근데 지금은 이게 다 보험 처리가 되다 보니까 네. 한방 병원도 약간 이제 고급스러운 이제 인테리어를 넣어서 고런식으로 예.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들어가게 됐고요 나머지 12층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이제 다올 메디컬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처방전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이제 이비인후과라든지 여론과로 같이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음... 네, 그래서 저희는 전층이 다 이미 확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음... 많은 분들이 이게 안 들어오면 어떡할 거야 라는 네 예,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실제로 고객분들이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이제 어, 입점 의향사가 아니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여기 비치가 되어 있는데 음. 저희는 이제 매매 그 예. 임대차 예. 계약서가 되어있어요 매매가 아니에요. 임대차 음. 계약서가 비치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음, 실제 임대를 했다 네네네. 예. 그래서 개원 하실 원장님들 이제 명함하고 이제 심상까지 자세하게 다 저희가 비치되어 음. 있기 때문에 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 부분까지 다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고객분들이 오시면 네 그래서 뭐안될 걱정을 이제 조금 한 단계는 줄어들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저희가 또한 단계 또더 걸어놓은게 그래도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해지하고 예 네. 네. 보통 그런 우려도 또 하시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투자라는게 내 자산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제 어 만약에 입점하겠다라는 이 병원들이 입점을 하지 않을 시에는 저희가 계약금 10% 다 전액 환불 바로 해드려요 음.. 입점을 안 한다면? 네네 환매계약서까지 네. 저희가 같이 전계약서랑 청부를 해서 약소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병원을 직접 이제 운영, 경하실 원장님들은 이제 저희가 더 이상 자리가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네. 대신 이제 병원에 이제 월세를 받아 보실 분들은 안정적인 투자로도 괜찮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종상향도 있기 때문에 요 호재를 얻고 이제 조금 더 시세 차이까지. 사실 종상향은 이건 네. 뭐 저희도 부동산 입장에서 보면 언제 될지 네네. 모르는 겁니다. 지금 말만 해놨는 거고 그렇죠. 뭐 단지 뭐제 생각에서는 종상향이 됐을 때 대도로변에 이제 땅들이 거래가 솔직히 좀 많이 됐고 그렇죠. 건축을 많이 하는 입장이고 네. 뭐 투자로 이제 던지 놓는 분들도 마찬가지 뭐 그런 개념인데 네네. 그러면 지금 1층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가 어떻게 되죠? 중요한 거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 이제 여기 주변 1층하고 가장 저렴한 거하고 통상 네, 네. 네. 가격을 한번 비교해 봐 드릴게요. 저가 그러면 이 주변 시대라는 것도 제가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저희가 1층 같은 전용평단가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네. 지금 106호 같은 경우에는 약국 지정자리라서 네, 네 금액이 나와있지 않고요 나머지 이제 1호에서 5호 호실까지는 저희가 전용 평균적으로 8천만원대로 비치가 되어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식으로 보시면은 저희가 1호가 코너 자리로 들어가요 여기가 네. 네. 여기가 지금 보시면 여기가 드랍길 4거리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가 코너 자리다 보니까 약간 전용평단가가 저희 건물에서 가장 높게 책정이 되어있고요 음... 실제로 네. 그리고 이제 2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같이 물고 가는데 지금 다녀가시는 고객분들이 대체적으로 한경실을 보고 가시는게 아니라 네. 지금 두개나 세개를 조금 묶어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네. 네.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다 병원이 들어가지만 1층에 호실이 약국을 제외한 5개 호실 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편의점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죽전문점이라든지 이런 몇개 들어가면 이제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약 조건도 좋은 게 계약금 10% 납입하시고 나면은 중도금도 무이자로 40% 진행이 되고 이제 잔금 같은 경우 다 이제 중공실로 넘어가다 보니 큰 돈이 지금은 당장안들어가시거든요 네. 그래서 호시를 한개 보시는 분들보다 두 개, 세 개씩 많이 보고 계시고요. 네. 그럼 지금 1층 같은 경우 는 금액대가 어떻게 되죠? 1층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네. 저희가 이제 평균 금액에서 보면 제가 전용 평당이 이제 제일 작은 게 보시면은 지금 10평인데 보통 15평, 16평 이런 네. 수준이라서 이제 부가세를 미 포함한 이제 부가세 미 포함하게 되면은 이제 10억 초반, 15억, 13억. 요렇게 14억, 요런 수준으로 보시면 되세요. 어차피 이제 부가세는 일반 네. 임대 사업자 내시면 환급을 받는다는 거 고객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네. 이미. 네. 그래서 미포함 금액을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1층도 1층만 찾으시는 분들은 계시는데요. 지금 제가 아무래도 전체가 다 메디컬이 임대가 확정되어 있다 보니까. 음. 실제로 2층이든 3층이든 한 층을 통으로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요즘엔 좀 많이 음. 늘어나시죠 이게 이제 일반 동네에 있는 상가랑 이제 메디컬 전용 상가랑 다른게 고객분들이 반응이 이미 이제 층으로 라든지 조금 넓게 가지고 가시기를 선호하시더라고요 지금 제일 저렴한거는 그러면 금액대가 제일 저렴한거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이제 7층에 네. 테라스 상가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7층은 뭐내과 소아과 협의 중이네요 음. 네네. 지금 요거는 이제 마무리가 이제 단계가 오고 있고요. 이제 확정되면 저희도 요, 이제 과도, 내과사과도 비치를 할 거예요. 같이, 네. 다른 과대랑 같이. 네, 현재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7층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여기가 4호 라인이 보시면 전용 13.7평인데요. 음, 4호 지금, 라인. 네. 이건 없죠 네. 근데 여기 4호 라인이 저희가 건물이 실제로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여기가 드랑길 내거리고요. 여기가. 반팔 없죠. 예. 여기가 드랑길 내거리가 네. 되고요. 뭐안 적었을 텐데. 네.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황금역. 음, 예. 네. 네, 가는 방향이다 보니까 4호 라인이라는 거는 여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전면이. 아, 음, 큰 도로가. 예. 네. 큰 도로가 전면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704호 같은 경우는 금액을 보시면은 3억 7,700만 원. 평수가 몇평입니까? 평수는 저희 전용 13.7평 아 전용 13평 네. 네. 분양평수는? 분양평수는 26.27평 예. 이게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전용 상당가 자체가 지금 2700만원대라서 지금 몽땅금액이 그러면? 음, 보시면은 한층은 통째로 하시게 되면 아니 한층 말고 몽땅금액 한개로 봤을 때 한 호실로, 보면은 한 호실로 보면은 3억 7천입니까? 네. 3억 7천 7백만원이고요 아... 이거는 제이 부가세 미포함 금액을 안내해 드린거에요. 아... 부가세는 어차피 환급 받으시는 부분이라서 네. 네. 이게 지금 현재 제일 저렴한거다. 네네네. 네. 맞으세요. 아, 그런데 지금 7천 같은 경우는 아직 확정은 안됐고 네. 지금 협의중이고 확정는거 네. 중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여기 계좌? 604호 보시면요. 네. 604호 보시면은 지금 15.54평 인데요. 네. 전용 이제 2,750만 원이라서 이제 부가세 미포함하시면 4억 2,700만 원. 음, 확정됐는 것 중에서는 지금 6층이 제일 저렴한 게 4억 2,700이고, 7층은 지금 협의 중인 내과 소학과 협의 중이네요. 협의 중에서 네네네네. 지금 제일 저렴한 게 3억 7,700.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금액 자체는 1층이 가장 비쌀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일반 상가랑 다르게 메디컬이 전용으로 다 들어가게 되면. 네. 지금 저희가 7층은 이렇게 테라스가 보이시거든요. 음... 그래서 7층만 따로 저희가 보시면은 나와 있거든요. 지금 1층을 제외하고 네. 그 테라스는 중간... 7층 부위 없어요. 네네. 아... 7층만 특화 설계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제 7층이 조금 평수가 저, 조금 줄어들어서 약간 저렴한 부분이거든요. 같은 4호 라인을 보시더라도 음... 네. 보시면은 여기랑 여기랑 4호 라인 보시면 한두평 정도 차이가 나게 되어있거든요. 전용 면적이. 음... 네. 그래서 가격이 조금 저렴해지긴 한데 실제로 저희 6층에서 12층까지는 금액이 같아요. 분양가가. 음, 6층에서 12층까지는. 12층까지는. 12층까지는 금액이 똑같구나. 네네. 10층까지는. 요거를 지급해드리는 거예요. 음... 요거를 저희가 전계학서 작성하실 때 같이 작성하셔요. 그래서 회사에서 한번 보관을 하게 되고요. 분양받아가시는 수부장려분이 한번 한 받아가시고.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이제 중도금을 40% 무이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베드컬이 제 맞춰져 있는 상가들은 대부분 중공식때 이제 담보대출 전환 하시거든요 네. 전환하실 때 이제 개인 신용도에 따라 약간 편차는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보통 70%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70% 하시게 되면 계약금 10% 납입하시고 네. 이제 중공식까지는 돈이 무이자이기 때문에 들어가시는 돈을 다가 이제 중공하고 네. 담보대출 전환하실 때 70% 하시면은 잔금 20% 납부하시면 음. 되는 네, 크게 자기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서 30%가 자부담이네요. 네 네, 자부담금 30%. 금리는요? 금리는 저희가 이제 조금 올라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도 지금 여기에 보시면 금리를 저희가 3.5% 산정해서 지금 저희가 계산해 놨거든요 음. 네,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금리가 인상이 된 것은 반영을 저희가 시키고 이제 진행을 하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 임대보증금하고 월세가 어느 정도 되죠? 네. 임대보증금하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네. 1층, 네. 네. 1층을 제외하고 저희가 이제 전층이 다 네. 확정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2층에 지금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요. 보증금이 이제 호실별로 1호부터 음. 7호까지 보시면 5천만 원하고 270만원, 215만원, 210만원 이렇게 네, 이거 다 확정이거든요. 아 네, 이거는 저희가 이대로 지금 임대차 계약서 썼기 때문에 아 네, 이제 오시게 되면은 이대로 확인을 내용 해보실 수 있고요. 서류로 아 그리고 이 금액을 받으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월세가 2,700이에요? 270만원? 아, 270만원? 270만 <웃음> 네. <웃음> 네. 네, 네. 네, 뒤에 이게 많은 여기에 많은 단위를 안 넣어놔서 아 270만원? 그러니까, 네. 네. 270, 250. 250. 네. 네. 그래서 호실당 이게 이미 확정이에요. 확정 월세라서. 음, 아까 그럼 제일 저렴한 네. 게 7층이라 켰는데 거기 지금 얼마에? 아 그거는 확정이 안돼 있었구나. 네, 확정 안됐어그 다음에 6층에. 6층으로, 네, 6층으로 보시면 되세요. 604호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은 보증금 보시면 호실에 네. 나와 있죠. 4천만 원에다가 135만 원 음, 월. 메디컬이 일단은 보증금 월세가 세긴 세네요. 네. 네, 아무래도 일반 이제 음식점이라든지. 이제 뭐 옷가게라든지 작은 업종보다는 메디컬 자체는 조금 세게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 더 괜찮은 투자 자본금으로 수익을 그러니까 낼수 네, 있어요. 친구들 이제 물어보시는 네. 게 메디컬로 네. 이제 확정돼서 들어오면은 그게 이제 뭐 안전하다고 네.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많으니까. 네네네. 네. 네, 네,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그럼 임대 기간은 얼마죠? 임대 기간은 저희가 네. 지금 5년으로 네.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5년하고 이제 5년 연장해서 병원은 대부분 이제 5년 연장으로 가시는데 크게 특별하지 않는 이상은 5년으로 계속 자동 갱신해서 음. 가져가실 거예요 아마 네. 상가분양에 네. 있어서는 많은 뭐 지인분도 있고 시행사 대표도 있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은 명확하게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너무 꼬치꼬치 좀 물어본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지만은 일단 위치가 중요하고요. 또 금액이 또 가장 중요하고 금액도 저렴한 부분에 있어서 구입을 하시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메디컬 빌딩에 현재 분양하는 곳에는 임대가 완료되었다. 한 곳만 빼고 지금 뭐 진행 중인 모양인데 임대가 완료되었고 계약서까지 다 작성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냥 팀에서도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관계자한테 연락을 해서 정성껏 성의있게 얘기를 드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